안녕하세요 NCJ 에듀케이터 이수진입니다 저희 오늘 사라 영상에서는 어, 벌써 이제 더운 여름이 다가와서 벌써 바캉스를 기획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블루 자개 틴트 네일이라고 시원한 느낌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바캉스 네일을 준비해봤고요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자개 네일과 함께 저희 이제 블루 느낌의 틴트들과 여러 컬러가 시원한 느낌을 낼수 있고 또 단아한 느낌의 그런 블루 자개 틴트 네일 오늘 함께 해볼게요 NCJ 무자극 베이스 젤 이용해서 전체 베이스 젤을 꼼꼼히 풀코 진행해주세요 30초 켜워 들어갈게요 바탕 컬러로는 NCJ c 0의 화이트 컬러 진행할 거고요 화이트 배경 전체 원코 진행하겠습니다 30초 켜주세요 저희 틴트 D05번 딥블루 틴트고요 극소량만 그 가지고 톡톡톡 찍어서 군데군데 블루 느낌들을 교차해 줄게요 D02번 허브그린 틴트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소량을 가지고 사이사이 메꿔서 떨굴게요 D08번 애플레드 틴트 마찬가지로 사이사이에 포인트 색감으로 교차해 주세요 D04번 소프트브라운 틴트까지 4개의 틴트 컬러 하나 교차 사용할게요 이렇게 바탕 교차가 되셨으면 저희 디자인 솔루션 떨궈 주시고요 저희 NCJ 오벌 수압을 이용해서 톡 덜궈서 적정량으로 흥건하지 않는 정도에서 톡톡 두드려서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매트탑으로 약간 샤인이나 중간 단계를 한번 단막을 씌워 주겠습니다 30초 큐어 들어갈게요 반복 작업으로 한번 더 D05 D블루 틴트 이용해서 톡톡톡 터치를 해서 좀더 어둡고 약간 칙칙한 느낌으로 변형을 시킬게요 그리고 D11번 블랙 대리석 틴트 사용해서 좀 다크한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아까 따라 놓은 저희 솔루션을 모벌 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터치요 좀 적혀 들어가겠습니다 바탕 마무리는 저희 NCJ 매트 탑으로 마무리 진행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고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 47번 스티커, 골드 실버의 세필라인 여기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 요 아이를 이용해서 스티커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NCJ 코팅제 이용해서 삼각형 자개가 들어갈 부분에 살짝 터치만 해주시면 돼요. 30초 켜들어갈게요. 포인트 줄 금박구이를 준비했고요. 저는 살살 찢어가지고 금박구이를 이렇게 바로 쓸수 있게 좀 만들어놨어요. 저도 약간 얘를 포인트용으로 했기 때문에 코팅지를 살짝 올려서 마무리 작업 진행할게요. 30초 켜 들어갈게요 광택줄 요 가운데 포인트와 스티커 작업한 광택 부위만 저는 일반 탑젤로 유광을 선사해 주겠습니다 30초 켜 들어갈게요 이렇게 오늘의 아트 블루 느낌의 시원함으로 블루 자개 틴트 네일 함께 해봤습니다